안녕하세요 쿠리니 여러분 다나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쿠팡에서 어떻게 배송처리를 할수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실습을 통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 윙 쿠팡 사이트로 들어와 주시면 주문 들어왔는 사항에 대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발송 요청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결제 완료된 상품과 결, 그리고 상품 준비 중인 상품, 배송 지시 중인 상품 그리고 배송 중인 상품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결제 완료된 건이 있으시다면 해당하는 건에 대해서 클릭을 해줬을 때 여러분들의 상품 주문 결과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해당하는 상품들을 앞쪽에 체크를 하신 다음에 발주서 다운로드라는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 여러분들께서 이제 해당하는 상품을 보낼 준비가 됐다라고 해서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발주서 다운로드 버튼을 누르라 주시게 되면 여기 있는 상품 준비 중이라는 모드로 들어가게 되죠. 여러분들의 상품 주문 들어온 내역을 확인하시게 되면 앞쪽에 체크를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해당하는 상품에 대해서 송장 번호를 발주서 업로드라는 버튼으로 업로드를 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송장 번호가 따로 있으시다라고 하면 발주서라고 하는 것으로 엑셀 파일로 하실 필요 없이 단품, 몇개안 되는 상품 같은 경우에 여기에 송장 번호를 입력을 해서 선택 물품 배송이라는 버튼을 클릭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배송이 만약에 늦어지시게 되면 배송 지연 안내를 통해서 고객님께 상품이 늦게 갈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해 주셔야 하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이제 송장 번호를 입력을 하시게 되면 배송 지시라는 부분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해당하는 상품이 실제로 상품이 움직이게 되면 이제 해당하는 상품은 배송 중이다 라고 하는 부분으로 해서 상품이 넘어가게 되고 그리고 나서 고객님이 수령하시게 되면 배송 완료라는 부분으로 이렇게 페이지가 자동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쿠폰 같은 경우에는 엑셀 파일로 대량으로 발주서를 등록을 해서 발송 처리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단품 위주로 해서도 여러분들이 배송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배송 지연에 대한 페널티를 받지 않도록 배송 지연 예고는 미리미리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발송하는 발주 확인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파셔서 해당하는 상품에 대한 건수를 계속해서 성장 입력한다고 하루가 가버렸어요라는 이야기를 할수 있도록 저도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있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